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죠? 오늘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죠? <웃음>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와서 지금 오늘 상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스타 피디에 올라갈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Uh -huh. 느낌이야. 날씨가 너무 더워 질것 같아 요 저는 이만 바빠서 카메라만 넘겨드릴게요 이제 집에서만 상품을 찍으니까 좀더 이렇게 다양한 샷들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스튜디오를 렌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보여드릴 제품은 좀더 이제 상품들도 예쁘게 사진을 찍고 제대로 설명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 중입니다 지금 저기 저렇게 응. 근데 문제는 나 여기서 눈을 못뜰 거니까. 오늘 날씨 어떠신가요? 아 어, 죽을 것 같아요. 와또쳤수 있어요. 이거 쓰 아, 촬영은 쉽지가 않구나. 짠, 고생했다, 고생했다. 내가 일정도 조율할게. 8월 일정 조율 중이고, 그리고 이제 추석 기획전 그거 정리해야 되고, 우리 이제 네이버 쇼핑으로 오기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업체 대표님들이랑 그런 이제 좀 상의해야 되고. 아예 그 전전주에 저희가 기획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월 1일부터 9월 8일 정도까지 기획전을 이제 저희 이제 자파점에서 인기상품들을 이렇게 추석 선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기획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이거 먹어봐요. 여기 김치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아니, 냄새가 뭔가 다른데? 너저 뭐, 뭐, <웃음> 저 정도는. <웃음> <웃음> 저 진짜야. 표정이 나왔다 먹어봐 음. 먹봐 <웃음> 너의 리액션을 내가 보겠어 라는 그 표정이 내가 <웃음> 네, 여기 너 김치볶음밥은 아직 안 매여 봤잖아 어디 가서 사먹는 김치볶음밥 중에 나는 최고 음. 음, 음 <웃음> 뭐야 이거 공개 같은 거 같아. 여기 불 향이 나지 음. 베이컨 때문인가? 뭐 불향이 겁나나. <웃음> 아니 여기 볶음밥 자체 약간 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봐. 너무 맛있다미쳤다여 음, 음. 진짜 김치 볶음밥 맛집이야. 만약에 사정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이즈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대용량 사이즈를 원하시면 대용량 구성으로 또 다시 짜볼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우리집에 써봤을 때 바로 주무셔도 되고 주무셔도 응. 아, 되고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기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초 라인은 하나가 마치 내가 중학교 때나 만질 때 느껴지는 그 손의 감각이다. 에센스 안, 안, 발랐는데. 안 발랐는데도 네네. 여기가 집에서 네네. 꾸준히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네네. 이 광이 계속 생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는 네. 거죠 이거 네. 고기를 하나 가져가셔서. 오늘 부드럽고, 정말, 막아. 리 액션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전골 <웃음> <웃음> <중간> 떡 <떡을> 주세요. 변화해 <웃음> 먹을 건 아주 배터지게이짜잘 맞으셔야 되겠어요, 진짜. 맞아요. 계속 같이 계시니까. 이렇게잘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음. 여기 아직 그냥 100% 찰떡이거든요. <웃음> <웃음> 우리 저기, 고생봐서 아이스크림만 먹을까 너무 좋죠. 이제 사진 같이 부탁드려도 될요